이 들어오늘은 포르자 라즌5에 있는 여러 차량들을 이용해서 경찰차를 한번 만들어볼거요 지금 저한테 경찰차가 몇대 있긴해요 벨로스터엔 경찰차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랑 디아블로의 경찰차 이것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 워스팅으로 만든 미국 버전의 경찰차도 있고 뭔가 특이한 경찰차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걸로 합시다 택배차 이게 경찰차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에다가 폴리스로 쳐볼게요 역시나 경찰차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 이거지 스와 근데 여기서 한국 버전의 경찰차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먼저 옆에다가 노란색 선을 쭉 구워줄거에요. 한 이정도로 해주고 옆으로 길게 쭉. 자 대충 됐습니다. 파랑색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이즈를 잘 맞춰야 돼요. 됐습니다. 벌써부터 경찰 느낌이 나죠. 그리고 한국의 경찰 마크가 필요해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을 해봅시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분이 만들어준 경찰을 쓸겁니다. 자 뒷바퀴 위에다가 경찰 넣어드립니다. 아니 뭔가 다른거 없나? 그냥 폴리스 검색. 오차소요 여러분들. 아잘 쓸게요 이거. 아 이게 있어야지. 이거 만드신 분 진짜 금손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시다니만. 여기 파란색 선에서 살짝 밑으로 가야돼요. 됐습니다. 여기쯤. 위에다가 넣어야지. 어? 됐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 반대쪽에도 뭔가 멘트를 넣어주고 싶은데 반대쪽은 영어로 폴리스. 대략 여기다가 폴리스를 넣어주시면 은 완성. 여러분들 이제 경찰 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누가 봐도 한국의 경찰차인데 뭐가 좀 아쉽네. 여기 창문이 있어야 될것 같죠? 여기다가 창문을 표현해줄거예요 됐습니다. 창문이 생겼죠 이제? 완벽하죠? 경찰, 폴리스. 앞에도 이 마크있고 옆에도 완벽하고. 자 다음에 또 경찰차로 만들차는 바로 이거야 미아타 마츠다 mx5 미아타 눈이 굉장히 귀엽게 열리는 친구예요 사이즈도 상당히 작고 경찰차로서는 일단 나쁘지 않아요 뒤에 범인을 못해오겠지만 일단은 폴리스로 검색 이미 경찰차가 있네요 미국 버전이랑 일본 버전 한국 버전은 없나 이거? 코리아를 쳐봅시다 뭔가 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제작 내가 최초로 만들어줘야겠구만 음. 여러분들 경찰차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파랑색과노랑색만잘 쓰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노랑색 손을 쭉 구워 됐어자그 다음에 는파랑색 손을 쭉 벌써부터 경찰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경찰 마크 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위쪽 이런 경광등 같은 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경광등을 달아드립니다 뭔가 좀 머리띠 같네요 여기 보닛에다가 폴리스 달아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팝업라이트가 달려있는데 여기만 제가 파랑색으로 칠해볼게요 됐어 여기도 됐습니다 끝 여러분들 이제 미아타 경찰차 버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리프트옆후 달리기! 아 귀엽구만 그래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법인을 검거해볼게요 이 차를 막아야돼! 막아! 아잇! 막았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말고 좀 비싼 차로다가 경찰차를 만들어 볼게요 디보! 똑같이 그 디보에다가 폴리스를 치는거야 보시면은 미국 경찰, 두바이 경찰 별거 다 있네요 한국 경찰은 없어 설마? 어? 여기에도 한국 경찰이 없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경찰 아니, 사람들 보소! 이놈들 어쩔 수가 없군요. 직접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파란색 선을 쭉뗐습니다 노란색은 여기 밑에만. 이 됐어요. 여기다가 경찰 해드리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아, 이거 해줘야겠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경찰을 평평하게다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넷 위에다가 경찰 넣으시면 끝. 이것이 바로 부가티 디보로 만든 국산 경찰차. 제가 진짜 대충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뻐요. 이 원판이 부가티다 보니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고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1 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옆에 차선 많잖아. 이런 나쁜 사람들 같라고 자, 뒤 차가 빠르면은 양보를 해줘야죠. 다음에는 로터스 에바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도 경찰차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경찰차로다가 이걸 합시다. 첫 번째 거. 아, 이거네요. 검정과 흰색이 좋아. 확실히 멋있게 꾸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터스 에바야가 이렇게 강력한 경찰차로도 켜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경찰차들 아주 만족스러워요.